우유차는잠시 후, 마지막 역인 가산역에 제시각보다 12분 늦게 도착합니다. 어, 열차가 제시각에 도착할 수 없을 죄송합니다. 한데 말씀드립니다. 부산역에서는 고객님의 여행을 짐을 즉각 까지 무산전 무전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는 네? 짐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부산역 다음은 역단의 네? 짐 배송을 보스나코레이 쪽을 상황시원합니다. 오늘도 한국철도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한국철도는 고객님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주변이나 선반 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역, 부산역, 내리실문 왼쪽입니다. 안녕하십시오 <놀람> 이기 에서, 하는소 리가 습니다.